2번, 형법의 적용범위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 그랬거든요. 저 답은 3번인데, 저 아래에 있어요. 3번부터 보고 그러면 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 볼게요. 자, 깨끗하게 하고 어, 3번에 보면 은 범죄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저 어쩐다?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었어요. 자, 이 경우에 자, 여기 나와있는 설신문에는 형법 1조 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한다는데 여러 차례, 그러니까 행위시 재판, 범죄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었다면은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부의 법령을 비교해서 가장 경한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잘 틀리죠. 얼뜻보게 맞는 것 같거든,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 그 전부 를 법령을 비교해서 가장 경한 것을 예, 적용한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내면 거의 학생들 많이 틀려요 자 그러면 정답이 아닌 것도 나머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예. 색깔 바꾸고 자 1번 형법은 범인의 국적과 범죄지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형벌 법규를 적용하는 세계주의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렇죠 우리 세계주의 조항 두고 있죠 어디에 있어요 296조 2에 있잖아요 그왜 인신매매 관련된 거쭉 있고 우리 형법 그리고 또몇 조야 그게 5조인가요? 네, 5조에 또 외국인의 국외범 자 구, 거기 적용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5조의 외국인의 국외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나, 남의 나라야. 남의 나라지만은 어, 남의 나라에서 저지른 사라, 어, 범죄인데 근데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형법 제5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미국인인데 미국에서 달러를 유조했어. 그리고 나갔고 어, 대한민국에 들어왔어. 자, 이 경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의 형법을 적용받는다는 거야. 그죠 인신매매를 했어. 저 필리핀에서 인신매매하던 놈인데 필리핀 사람이야. 필리핀에서 인신매매하고 이어 돌아댕기다가 대 어떻게 대한민국에 딱 들어왔는데 자, 조사해 보니까 인신매매하던 놈이야. 그죠? 이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얘한테. 그래서 어쨌든 세계주의 관한 조항 두고 있다. 오케이. 맞아. 그다음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인 고시가 변경된 경우, 자 고시 고시가 변경된 경우에 이제 깨끗하게 할게 변경의 동기를 따져 애당초 잘못된 것이었다는 어법 이념상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 한그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얘기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까요? 어, 삼번또 볼게요. 3 번은 아까 정답 처리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 자 그럼 어디 갔어? 예, 이렇게 하고 어삼 번은 아까 정답 처리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한번더 볼까요? 그러면 <웃음> 자 범죄 행위시 하고 재판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 개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법이 아니라 어쩐다 그 법령 중 어떻게 법령을 비, 전부를 법령을 비교해서 가장 경한 거 한다는 거 요거 시험 잘 틀린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4번해 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그것이 형의 전부 집행이든 일부 집행이든 우리나라 법원이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해야 된다. 이거 법률 개정이해서 그렇게 바뀌었다 그랬죠?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 났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4번 맞는 얘기. 정답은 그래서 3번 하시면 되겠죠.